요즘 일본의 지진을 보면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대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1월에 일어난 규쇼 효가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도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동중국해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동중국해의 지진은 과거 17년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지진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지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군발 지진들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 중입니다. 우선은 휴고현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휴고현의 군발 지진은 2008년을 돌이켜보면 2008년의 동북지역 이와태현과 미야기현의 내륙지진 발생 전 그리고 구마모토 지진 발생의휴고현의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휴구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동북 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규쇼 구마모토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마모토에 사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야마구치현은 3년에 한번 정도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드문 지진이었는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3 번씩이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야마구치현에서 군발 지진 발생 후에 홋카이도 전역이 정전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규모 7.4의 강진 전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 3분 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지진 횟수의 감소가 계속 발생 중입니다. 3월 16일 이후에도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강진이 발생 중이고 일주일에 4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있었으므로 3월 달한 달은 추가적인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